반갑습니다 대단한 오늘 맛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신규 마멜, 신규 마신멜리오다스와 기존의 코인 마신멜리오다스 맛장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뿐만 아니라 신규 마신멜리오다스와 단장 멜리오다스의 맞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옷장의 옷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싸우기 위해서 코스튬을 모두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도 모두 다 빼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맞장제 생각에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두근거릴 때는 좀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엄청난 맞장이죠 솔직히 진짜 궁금한 부분입니다. 신규 마신멜리오다스가 지금 PVP를 다 씹어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1대1에서, 1대1에서 과연 기존의 마신멜리와 단장멜리 넘버설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자, 옷장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육각성의 7 0렙으로 모두 동일한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아, 필살기 레벨 보여드려야죠. 필살기 레벨 다 1레벨, 그죠? 단장멜리도 1레벨, 모두 1레벨로 동일합니다. 자, 방은 장비 능력치 미적용으로 만들므로 아이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로써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맞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선배 아이가 예, 우리 기존의 코인 마시멜리가 투급이더 높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존 마시멜리가 선턴을 가져가게 됩니다. 야, 오늘 난리났다. 진짜 뜨거운 맞장입니다, 여러분. 라운드 원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기존 마시멜리 쪽에서 먼저 선턴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바로 불 부터 붙일까 아니면 필살기 3칸을 만들까인데 필살기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부착한 오케이 좋아요. 이네 예, 칸입니다. 벌써 필살기. 자, 이제 신마멜 쪽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헬블레이즈 요거 엄청 세죠. 요거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려 볼게요. 신마멜 쪽에서는 팍 1988. 그래요? 잠깐만. 오. 자, 어, 우리 코인 마멜 쪽에서는 불을 붙여놓고 다음 필살기를 3배 데미지로 때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때립니다. 어호호호. 자, 속성은 지금 신규 마멜 쪽이 좋은 쪽인데,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 딜이, 생각보다! 안 세요. 이게 릴리아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이네? 생각보다 안 센데? 자, 코이 마멜 쪽에서는 필살기가 가겠죠. 약점 공격 포함되고요. 지금 3배 데미지로, 1000%가 넘는 데미지로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역속성이지만, 역속성이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갔지! 어, 아, 어, 아, 어! 자, 자, 자, 자, 자, 오, 오, 오. 어, 제가 너무 놀라운 결과라가지고 지금 약간 입이 안담으을 지는데 잠깐만요. 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카드가 어떻게 풀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같고요포인멜리 쪽에서 선턴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하네요. 서로 피사기가 엄청난 피사기다 보니까 나가면 끝나거든. 자, 요번에도 불을, 불한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요번엔 불한 붙여보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카드를 합치는 거 방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한번 때려봅시다. 자, 신규 마멜. 자, 공격합니다. 이성입니다 인천 헬 블레이즈. 만삼천, 만삼천. 여기 또 전체 딜로 뜨기 때문에 PVP에서 엄청 아픈 건데 이건 맞짱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요거 쓰면은 필살기 완성되면서 불 하나 더 붙이겠네요. 코인멜리 한발또 앞서갑니다. 착! 끝났는데? <웃음> 야 신규마멜아 <맘에라. 웃음> 우리 신규마멜이 또 때리면서 살기도 피살기 만들면서 때립니다 자 어, 좋아요 신규마멜 딜은 잘 나옵니다만 투급에서 한발이 늦어 이 봐봐 지금 둘다 피살기 준비됐고 나가면 끝이에요 어 나가면 끝 아, 아닌가? 신마멜 쪽에서 나간다고 끝나지 않겠네 약점 안 걸어놨어요 아직 디버프를 안 걸어놨어요 이야 와 이거 이거 솔직히 내가 생각한 건 너무 의외다. 지금 신규 마멜이 너무 사기라가지고 이거 바로 발라버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선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턴이란 게. 자, 이건 여루의 편으로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이미 코인 마멜이 이겼어. 이겼구요. 투급 한번 먹여줘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는 올라가지 않았고 선턴만 신규 마멜에게 준 상태입니다. 자, 보너스 라운드. 승패는 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는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신규 마멜이 이번 자기가 이기고 싶다 이거야. 그죠? 이기고 다 이거야. 그래서 카드를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 마멜은 아, 합쳐도 두 칸이거든. 필살기 안 만들어져요. 때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성, 헬파이어 파! 만 나옵니다 만 역속인데도 이게 1대1에서는 역시 그래서 PVE 선멸같은 큰 보스 한 명을 팰때는 여전히 기존 코인마멜을 씁니다 자 불을 붙여놔야 되겠죠 이제는 불 붙여놓는게 맞습니다 어. 다크니스 플루트로 부식을 붙여놨어요. 부식을 그래야 다음 필살기의 약점이 터지기 때문에 이센 인첸텔 블레이즈는 마음껏 쓸수 없었다. 신규 마멜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 마멜은 다시 220번짜리를 한번 때려보자파파 파, 파. 어 어차피 한발 늦었거든. 그래서 필살기 이번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예 요거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요? 디버프가 걸려 있고 약점이 터지면서 필살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세 속성 우세속성 8만 천 터지면서 신규 마멜이 이깁니다 이거 얘들 둘이면 천천 가져간 애가 이겨 피사에 나오면 끝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치? 자, 다음 대결입니다. 단장 멜리오다스 대 신규 마시멜리오다스 싸움입니다. 투급이 신규 마시멜리가 훨씬 앞섬으로 선턴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단장 멜리는 후턴입니다만은 속성이 우세속성이고 반격이라는 무지막지한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자, 과연 이번 맞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결과를 짐작은 못하겠어. 예, 짐작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촬영 들어가기 전만 해도 신규 마시멜리가 다 이길 줄 알았어. 자, 자 어쨌든 자, 라운드 1 들어갑니다. 오, 이거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정말. 아,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한만 나오거든요, 데미기가만 나오니까, 부식 걸면서 한번 합쳐놔봅시다. <놀람> 자 지금 부식 20%입니다. 20%, 20 최대 생명력 20%가 내려가거든요. 턴 종료될 때. 그래서 아마 요거 일성보다 더쓰을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단장 멜리 쪽에서는 반격도 좋겠지만 삼성 인첸텔브레즈 이 600% 요거 날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세 속성이 된다가 파워 33,000, 33,000이 터지고 자, 부식 데미지만 얼마 나 나오냐? 부식 데미지 박수 치다가 못 봤어. 자, 이번에 이제 신규 마신 멜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챈트 헬블레이즈를 세게 때려봐야 되겠는데요. 빡.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장 멜리 에 기절시키기 때문에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어, 어. 끝났다. 예. 끝났다. 방금 신규 멜리가 뭘 하... 어? 신규 마을 <웃음> 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와, 솔직히 근데 아까 라운드 1은 단장벨리 카드가 너무 잘떴어요 삼성 카드가 붙어가지고 와, 근데 이번에도 나쁘진 않아요 단장벨리. 아 어, 그리고 신규 마멜 쪽에서는 이번에는 피사기를 빨리 가져가 봅시다. 그거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신규 마멜아, 너 생각보다 약자다. <웃음> 어, 어, 어. 아, 아, 아 이성 인챈트 헬블레이즈냐? 반격을 써놓느냐? 반격 써놓으면 부식 걸어올 거거든요 어차피 이성 인챈트헬블레이즈 시원하게 쓰는 게 단장 쪽에서 맞을 것 같아요 19,000, 와, 우세속성인데다가 기본적으로 개수가 워낙 높아서 그냥 딜도 단장이 더 세네. 어, 단지 실제 PVP에서는 신규 마시멜리가 전체한테, 전체한테 무지막지한 딜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필살이못 만드네. 못 만든다, 그죠? 자, 에이, 접 써봅시다. 아, 파, 파, 3 0 0 0야 이게 맞짱하고는 좀 다르다. 어. 자, 이번에 단장멜리는 자, 어차피 상대가 부식 걸어올 거거든 필살기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또 인챈트 블레이드 맞아 그죠? 상대 이거 한 분은 못 쳐요 부식을 걸 수밖에 없어 왜냐면지 필살기를 이제 세게 때리려면 근데 끝났어 어차피 어차피 끝났어요 야 신규 마벨 끝났다 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부식 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이성을때려봐 캡팍 와안 된다 예, 단장 멜리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웃음> <웃음> 저걸 살았다 해도 기절이야. 그 다음에 인챈트 말한번더 들어간다고. 이거는 단장한테는 택도 안 된다. 선턴인데도 택도 안 된다. 기존 그 코인마멜이랑은 서로 선턴 먼저 가져가서 필살기 먼저 때린 쪽이 이긴다 이거였다면 단장 멜리한테는 상대가 안되네요 와요거 재밌는데? 내가 상상한 그런 너무 다르게 나왔어 <웃음> 자 오늘 막장 컨텐츠를 위해서 출연해주신 마신 멜리님, UMR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막장 누구랑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바이